한검사 네. 준비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부터 사건 번호 그125이 폭력 사건에 관한 그제 1차 이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세요? 못 박는데요? 빨리 박아 인마! 아 재판 시작하는데 얘가 네. 왜 이렇게 굼떠. 아, 아, 아, 아, 아. 판사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야! 내가 판사 아니야. 죄송합니다. 에이, 네, 네, 어. 장검사 네. 피고를 빨리 데려와요. 네 피고를 지금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빨리 와이 자식아. 피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요. 인상이 아주 더러운데 이거. 네. 인생을 그렇게 사니. 죄송합니다. 에이, 장검사 뭐하는 거야? 이상하게 죄진 거 같네. <웃음> 난 검사 같은데. 난못 받고 싶어. 그러니까. 어? 희한하네. 에이, 장검사 네. 신문을 시작해요. 네. 피고 이재영은 음. 상습적으로 폭력 및 금품 갈취를 일삼았으므로 징역 10년을, 예. 구입... 징역 5년을, 예. 구입... 징역 1년은 살아주셔야 그래도 좀. 한 검사, 왜 겁을 먹고 그래요? 출소해야지 그냥. 예. 야 피고 이재영에게 유죄를 뭐? 무죄를 선고합니다. 아 출소해. 아, 안 들어오면 더 뿌리셔. 네네네. 다음에 네. 뭐 변호할 일 있으면 연락하고 네. 그래요. 네 들어가 들어가 연락해. 네. 장검사. 뭐한 검사, 뭐한 거야 지금? 이상하게 변호사같네 다음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항검사, 피고를 불러요. 예, 예, 예. 피고일로 나오시고. 그래, 그래, 그래. 피고일로앉아자식아 피고 데려왔습니다. 야, 이마너나프로진지원이또 들어왔어, 이마 인사 렇게들어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시니 아 재판장님 지금 뭐 하세요 아, 저, 미안해요 자, 아. 자 그러면 자 피고 선서부터 시게요 예, 피고 일어서시고 예, 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선서 선서 선서 선서 세세 세. 야 선서하라니까 지뭐 하는거야 죄송합니다 피고는 절 따라 하세요 선서 선서 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응. 아, 예. 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응따라라고아예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따라라고 아니, 내 말을 따라 하고너 지금, 장난 너 지금 장난하냐? 유자수균이 좀 빠른가? 더다하니까 죄송합니다 아이, 그러면 뭐 피고한테 폭행당한 증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요, 증인 들어와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증인 범인의 얼굴이 기억이 나나요? 네,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음. 그게 방망인지 이게 뭐 엉덩이인지가 좀 잘... 그럼 뭐 자세히 좀 얘기도 해봐요 이소망막 이자식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당장 구이시켜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가리이아리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소이 소리, 이 소리, 이이자식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소이 소리, 이소이이 소리, 이소이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너 자격 역사이다! 또 제가 보기에는 이두 분의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두 분, 4주 에 4주 에 다시 오세요. 니들이 개막을 알아! 아, 진짜. 세분 뭐하십니까, 지금? 이상하게 신구 같네. 난 이혼하고 싶어. 난애 키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분, 어? 희한하네. 아, 정신 좀 차려야 할까요? 지금 당신 상황을 그 자세히, 자세히 좀얘기해봐그러니까당시 응, 어. 제가 이제 군인춤을 이렇게 막 쳤었어요. 이렇게 치는데. 이거 봐요. 군인 춤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아 이렇게 날처럼 <웃음> 해봐요 이렇게 나만 봐 나만봐 바람.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웃음> 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아아니아아아아아하 <어렵게 됐다 웃음> <웃음> <바보. 웃음> 영광영광영광영영광영광영광영광영니까미니다 잠깐! 이 노래 꿈에서 들을거 같은데 나도 나도 나 오! 희한하네!